그러면 임시비자가 나온다 <목소리> <목소리> 이리와 이리와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웃음> 안돼 이리와 이껌색사고치어서 붙으면 안돼 안녕하십니까 소주와 맥주의 소주영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혼자서 뭔가 주절주절 떠들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생긴거 아니고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글은 사실 한국인 전용이라서 어, 자막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왠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독일 유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 이거는 사실 유튜브 때문이 아니라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때문에 만들게 됐는데요 어, 제 블로그에는 저의 뭐 2015년이죠. 해봤자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출국을 해서 지금까지의 어, 독일 유학생활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메일을 많이 넣어주세요. 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잠시 세하려 봤는데 한 50명, 60, 6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학원부터 뭐 제가 합격 이후에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의가 있어서 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막 주저주저 떠들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주고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민망해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녀석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앞서 많은 영상에서 봤듯이 김영도입니다 저는 경북 구미 출신의 평범한 남자고요 저는 어릴 적에 집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뭐 여기저기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컴퓨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밖에 나가 놀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볼수 있게 됐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 그림 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림 중에서도 자동차 왜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대신에 공부를 하도 안해서 공부를 너무 안해서 아버지가 걱정이 너무 심하셨었는데 중학교 때는 거의 전교 350명 중에 300등, 340등... 한쪽, 340등은 아니고 300등이 넘는 등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그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너무 많으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자동차 디자인이 휠이 확 꽂혀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하고 싶은 것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미술학원을 다니게 됐죠. 그게 벌써 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 맞나? 아마 약 10년 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차 디자인의 길을 걷게 됐고 저는 한국에서 산업 디자인을 2년 배우고 군대를 다녀와서 독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독일 유학에 관한 한국인들의 의견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등등에서 가장 많았던 게 독일에 대한 독일 유학에 대한 극단적인 경고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독일에 와서 10중 8구는 다 돌아간다 독일에 입학이 힘들다 졸업이 힘들다 당신이 오면 스트레스에 시달릴 거야 오면 힘들어 꿈과 현실은 다르다 왜 독일이냐 다른 나라가 더 쉽다 다른 나라로 가라 독일은 입시 지옥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고를 하면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독일은 싫어해요 왜? 독일은 힘드니까 나는 그 힘든 거를 걸, 힘든 걸 열심히 해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되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런 말인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회의감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나는 되는데 너는 안돼 이러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때는 2015년 초 1월달에 저는 대구에서 어, 독일어 코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마 독일에서 독일인지 오스트리아인지 어디선가 10년을 공부를 하고서 한국에 귀국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에 관한 공포심을 너무 많이 심어줘요. 나는 독일에 관한 희망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열심히 할 생각으로 학원에 등록했는데 너 같은 면는안 된다. 네 그림은 안 돼. 음악 전공인데? 네 그림은 안 된다.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계속 심어줘요. 저한테 자꾸 부정적인 말을 심어줘요. 무시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끊고 바로 그냥... 배울 거 배웠으니까 문법 같은 거다 배워서 왔으니까 이제 독일을 독일로 바로 출국을 했어요 대신에 필요한 거는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언어가 뭐라도 돼야 돼요 독일어 아니면 영어 왜냐면 일단 독일에 와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개통해야 되고 은행 계좌도 개통해야 되고 이러는데 독일 안에서 시, 실제로 은행 계좌를 개통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해서 말 통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통역을 데리고 와라 이런 사례도 있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저찌 영어를 꾸역꾸역 해서 잘 알아듣고 했어요 실제로 뭐 해외 파병 가서 아프리카에서도 뭐근 1년 안되게 살면서도 좀 쓰고 듣고 이런 게 있어서 뭐잘 듣고 말할 말 만큼 하고 뭐 먹고 살고 했거든요 <웃음> 그래서 아무튼 그걸 믿고 일단 왔어요. 자리를 잡아보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에 말했던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쭉 보면서 정말 겁을 잔뜩 먹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와서 자리를 잡아보니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저희 아버지도 맨날 얘기했어요. 마마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 가봤자 뭐 별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뭐 그래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안돼 이러고 왔죠. 와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똑같아요. 겁먹지 마세요 독일 유학 이제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본인의 꿈? 독일에서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오고 싶으면은 열심히 조사해서 독일에 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찾아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려고 해요 나쁜 의견에 대해서만 좋은 의견은 좋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저는 왜냐면 긍정 환자니까 <웃음> 자 그래서 독일 유학은 착각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독일 유학의 꿈은 착각이다 왜 착각이에요? 본인이 꿈을 이루고 싶어서 왔는데 본인도 안 그런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솔직히 독일에 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온 건데 왜 나는 되고 너는 안돼 솔직히 이런 의견을 보시면요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에요 독일은 싸다 싸지만 안 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은 다싼게 아니다 근데 싸요 솔직히 싸! 내가 왜냐면 경북 구미사람이고 미술전공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전 대학교에 한 학기에 5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학비로만 500만원이야 근데 사실 뭐 장학금 받고 해가지고 한 학기에 뭐 1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신에 자취방 그리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들 이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약1 천만원 넘게 썼던 것 같아요 천만원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고등학교 때 1년에 3천만원 을 썼어요 왜냐면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독일에서 사는 것도 뭐 고만 고만한 가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독일에서 사는 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들보다 훨씬 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느낌이 었고그 다음에 독일에 대학교 들어가기 힘들다. 독일은 입시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 어떻게 독일에 와서 들어가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데 본인도 들어갔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된다 그래 자꾸.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생각을 해봐. 한국도. 우리나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입시 지옥이다 그러고 미국 가도 SAT 치는 애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지옥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합격을 했고 너도 합격을 했고 이 사람은 왜 합격을 했는다할수 있어요 저 고생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희망했던 건 생각을 안해 본인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엔 다 들어가고 싶을 거라고 정확한 팩트는 한국에서 졸업은 사실 쉬워요 그냥 개나 소나 졸업을 졸업장을 따니까 졸업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인정 졸업생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막한 학생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미리 들어간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막너 대학교 오면 진짜 힘들 거야 고등학생 때가 좋았을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전 대학생 때가 정말 행복, 행복했고 즐겁고 솔직히 말해서 저 학점 4.0 넘었어요 4.0 최고 4.3 찍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짜잔. 내가 된다고 하면은 되는 건다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 유학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연한 꿈 뭐가 막연한 꿈이지 막연한 꿈이 있다면 안 막연한 꿈은 뭐예요 본인은 어떻게 안 막연하게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연한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연한 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따져보자면 큰 꿈이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외쳤을 때 주면서 뭐랬냐면 니가 안돼 그게 얼마나 좁은 길인데 거기 가려고 그래 넌안돼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어릴 때 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야 이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거 한60 70%는 이었던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독일의 포르츠하임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아주 시작은 안 했지만. 이 예, 시작해서도 열심히 하면 되게좀 뭐.. 한데또 안된다는 얘기.. 막연한 꿈뭐 있었냐면.. 저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독일 가서 저는 파티하고 싶은 거 파티도 하고 독일인 여자친구도 사귀고 행복하게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독일 가서 차도 차도 끌고 다니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런 거는 미국 가서나 인 독일에서 뭘 그런 짓을 해넌 독일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진짜로 실제로 독일에서 가이드 알바 하면서 여름에 한달에 3000유로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3-4개월 동안 그렇게 벌면서 그걸로 차도 샀어요 차 사서 열심히 다니고 여자친구도 희망을 가지세요 <웃음> 아무튼 그래서 차도 사서 차 타고 다니고 뭐 알바하고 싶을 때 알바하고 독일어 공부할 때 독일어 공부하고 그렇다고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매일 학원에 10분 일찍 가서 맨날 숙제 다 열심히 하고 첫 8개월 동안만 <웃음> 아첫 8개월은 아니고 첫한 7, 8개월은 진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친구들도 독일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제가 픽시 자전거를 타는데 픽시를 타면서도 뭐 독일인 친구도 만나고 왜 안돼 다 돼요 걱정 말고 해요 독일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경각심을 주는거는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기, 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건 좋지만 한편으론 그런게 이렇게 들려요 나는 되고 너는 안돼 나는 열심히 했고 너는 지금 나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등하게 봐왜 공평하게 못봐 왜 너는 지금 여기서 딱 있으면서 이제 유학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려다볼 권리가 없어 당신은 사람을 이렇게 봐야 돼 응? 똑같이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진지하게 조언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는 마세요 공평하게 보면서 나는 했으니까 너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희망을 가지다가도 힘들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거든. 이렇게 공평하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경갑심을 주되 희망도 같이 줘야 돼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본격적이야? 아니요. 본격적으로 독일 유학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제 그, 아까 앞서 말했던 그 60명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봤는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거든. 음, 본인이 정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와 전공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과 대학교를 선정을 해야 돼요 우선 검색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엔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거기서 한글로 검색하면 수십 개가 나와요 근데 검색 하나도 안 하고 이메일 보내서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은전 진짜 대충 대답해요 그 말은 뭐냐? 우선 조사를 해봐야 돼요 도, 독일이 왜 독일이냐? 첫번째 왜 독일에 가고 싶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세계에 어떤 어떤 대학이 있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 미국의 ACCD 영국의 RCA 그리고 독일의 포르투타인 그리고 이탈리아 블라블라 어디 어디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국제 인턴십을 했어요 모 회사에서 모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십 팔로우십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 ACCD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특히 독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 또,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이제, 대학교 이제 노르웨이 사람이 있었어요. 노르웨이인 교수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과 제가 말은 잘안 통했지만은 뭔가 큰 교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 교수님 수업을 두학기를 들으면서 매번 A플러스를 계속 맞았으니까. <웃음>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 저도 그 교수님을 좋아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이제 독일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유럽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다음에 내가 미국과 독일에 관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제 뭐 유럽의 장점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막 이런저런 조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독일이 끌리는 이유가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폭스바겐, 사나의 뭐 페라리, 뭐또 자연스럽게 독일로 오게 됐죠. 자. 이렇게 왜 독일에 가고 싶느냐를 알아보시고 어디 대학에 가고 싶느냐도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 떠나서 모든 걸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독일어예요. 기본적으로 독일이란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독일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저한테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영어로 독일에서 뭐 자동차 제면 배우면 안 돼요? 석사는 가능해요. 석사는 폴 차임도 석사로 영어로 진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석사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뭐 독일어를 하기 싫고 자동차 디자인은 싼 데서 하고 싶고 못해요. 독일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독일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당연하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세 개만 있으면 독일 유학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네 번째로 한 개만 더 추가하자면 깡!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독일 유학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막 문어발로 이렇게 막 질타가 들어와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너 거가 힘든다. 뭐하러 그런 데 가냐? 그리고 독일을 어떻게 할 거냐? 어우 막, 그러니까, 어우, 막 죽어요. 근데 죽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판을 깔고 아이언맨처럼 그냥 다 튕겨내세요. 저는 뭐뭐 가면 안돼뭐 하면 안돼다안돼 이랬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에이 자이 제지 하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도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싶으니까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희망을 가지고 독일에 와서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바로 본인이 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독일 유학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아직 독일 유학에 한 30% 40% 했다고 하면 맞겠죠? 그 정도밖에 안 했지만서도 제생각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인드로 계속 하다 보면 은 어느 순간 또그 자리에 가서 또 되돌아보면서 또이 순간을 제가 축하하면서 다시 또 영상을 만들겠죠. 그때 되면 더 좋은 느낌으로 영상을 할수 있을 거예요.